네,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돈 래퍼 지원한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네요 이번에 풀버전으로 만들어왔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한번 오랜만에 STL let's get it 오케이 예 yeah. 나는 성태 N07년생,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고 OK 너네 랩은 무기 소리 밖에, 샤 h 투나이 o u t Tonight m a y Music Gang. 나는 성태 N07년생,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고 OK 너네 랩은 무기 소리 밖에, 샤 h 투나이 o u t Tonight m a Music Gang 에이, 초등 래퍼들은 오토특 앵앵그데난디프랑클레스 추운들는 래퍼들은 그나마 낫겠다 생각했지 노캡 no 그로 인 상식 해버렸지 f 렉 a k e s w 그딴 거난 없지 성태 07 15 너네 다 알지 퀘이지 성태가 올킬 어디 해보시지 래핑 내 앞에서 따라 애들과는 다르다고 오케이 okay. 너내 이해는 햇년들 스탠카가세스 영어 몰라 초록창이 검색 하는 너랑 너무 다르다고 오케이 okay. 계속해서 내려 서 들려줄게 신기록 갱신 넌 그냥 병신 내 이름 성태 내 이름 성태 저기 밑에 바악하는 너희들이 보여한음 저기 밑에 바락하는 너희들은 귀여워 음 나는 노페이 no 피처링 올때 근데 넌 내가 돈을 벌어 그거 다 페이스윙 만약 진짜 돈 벌면 전부 사기꾼 음 중2가 바르지 전부 중2병은 제대안 듣고 중립기어바가 제네디스 살때 디스 따위 나는 절대 그 제네 디스 하는 이유 들어 보면 그냥 초딩 싸움 이면 나 다는 없네유층에 코르 관 계가 붙잡 해 상관 안해 짝 그저 부다보 다해 2 개월 에한번쉬고 올리 는 레벨 나는2주에한번씩올 리지 예 이상한 노이들의 레벨 듣 고나 는그이상이 훨씬 노는 레벨 도 make 영화 로 따지 자면 넌 행인 군나는 주연 라이 가이언 맨 거만 하 다고 그런 고급 서 임마 찾아랩이없 으니까 잘하 는지 모르 잖아 전부 다빡 대가 나는내 보다 이 라서 죽고 빨래 야. 누군가에게 진다면 일어나 노력해 다시 이기기 왜 난? 근데 너희 쓰러지는 법만 알아 일어서질 하나 일상이니까 일어서고 싶다면 고개 써라졌는데진걸 몰라 줘 태연함 좀 봐라 하지 않아 봐라 그러니까 받아 구독 래퍼다 감 탈락 가사 쓰고 작업하라 니가 그 뭐야 래퍼 타이틀에 박탈 나는 쉬지 않아 레벨업 믹스팀 내고 다시 마이크로 쟤네는 드디어 컴퓨터로 가서 작업해 불소한 사이 협곡 형태 N07년생 다른 달아 애들과는 다른다고 케이 너네 n t e 기 소리 p o o k i s r y o t g a h o u t out to night and make a music game. Don't a song, take and go n s e a r n o n t e k Shout out o night make Bye!